진짜 나 혼자 게임한다 아우솔 템바 허 <웃음> 거인의 허리띠 딱 하나 나왔어 <웃음> 자 아우렐리얼 솔 킬각 킬, 킬각 강이 갑니다 자 똑같이 따라하시면 킬각입니다 잘 보세요 자 아우솔이 이렇게 까분다 바로 그냥 가서 평타 평타 큐, 평타 평타거리 까비 킨드레드 오고있죠? 진짜 오늘 레전드네 이스끼 아우솔은 진짜 초반에 끝내야지 게임이 저게 엄청 쉬워져 3렙때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아랫몰 AP 상대로는 시 m 물이 진짜 좋은 듯유지력이 좋아야 이게 라인전이 괜찮으니까 오케까지 제가 먼저 갑니다 빨라 <목소리> 자사렙 기준 412까지 킬각이죠 미니언 없어야 412까지 킬각입니다 이러면 턴두개집감면 어쩔 수 없고 오케이 집 턴도 안 꼬이고 너무 좋아요 제일 좋은 플레이입니다 이게 이렇게 라인 쌓이면 이제 천천히 밀면 좋아요, 이런 라인은. 딱 여기서 또 걸치거든? 내가 몸 좀만 대면. 그러면 이제 얘는 불편해, 라인이. 난또 들어가면 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도권 온못 나오는 거야 와 개사기네 챔프 이러면 미드 끝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만 해도 미드 차이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수학의 낫 거의 평균적으로 CS 한 50개 먹으면 티아메스의 수학의 낫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지렁이 됐습니다 여기 아우서는 진짜 육렙 전까지 진짜 엄청 괴롭혀야 돼딱 먹여주면서 오케이 okay. 까비 근데 라인 또다 타서 랩차 많이 나겠죠 이제부터? 한 3랩차 나올걸? 이제? 아유거 지불한가? 아 진짜 개사기네 <웃음> 자 저리가 형들 그리고 롤은 잡는 것보다 사는게 더 중요해 이런식으로 전멸로 못잡아도 이렇게 밀어내도 결국에 큰 이득봉, 랩차 때문에 1코 벌써 나왔죠? 11분인데 진짜 나 혼자 게임한다 아웃솔 템바 거인의 허리띠 딱 하나 나왔어 소령 미안해, 응. 응. 소령 미안해. 저리 가줘, 더티파밍 좀 할게. 응. 자보옹 파게니다 장난 안 치고 아웃솔 템 이렇게 가잖아. 나, 나 2코 나올 때얘 1코 나와. 아, 그 뭐야? 3코 나올 때얘 1코 나와. 아, 눈이 다 녔습니다. 그냥 빠르게 보내줘야겠다. 우리 아웃솔. 저걸 처치했습 진짜 개 빨리 나오겠는데 템? 어, 끈, 아 아아 아, 이거 오바잖아, 아우솔형 왜 서렌 쳤어, 계속하지 음. 연판 로밍으로 풀어야 될듯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 탈리아 먼저 잡고 올게요. 여기 이렇게 시야 가면 안 걸리거든요? 아이 씨발 땀. 아이 친구 억가하네 이거 드락사르 너무 마려운데? 소화 안되면 콜라 왜 더더욱 안 돼? 간다! <웃음> 소화 안되니까 공기밥 그냥 먹어버릴까? 야 이거 막아줘야돼 막아줘야돼 아 아깝다 <목소리> <목소리> 탈론 vs.. 쟤드 누가 이길까 탈론 3코어 떴네 다 외했습니다. 시간을 쉽시 탈로는 얼마나 사기캐로 만든 거야? 어? 다저 어? 체프 <웃음> 같다. 아 진짜 버져 왜 그러는데 나한테? 아군이 당. 근데 북핸데 이거 그냥 챌린저 찍으을고안 찍고 있었는데. 뭐야? 뭐야? 아니 2대5 한타를 이긴 거야? 뭐야?